중구는 매물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보면 260평에 110여 이면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에는 사실 나와있는 매물들이 많이 없는 편이고요. 신축도 많이 없는 편입니다. 신축을 보게 되면 지금 13호 평당가를 보게 되면 6,800만 원. 어마어마합니다. 평수 자체가 지금 열, 19평이죠. 이거 뭐 기도 안 차네요. 다음 삼득동 1 5 평수를 보게 되면 평수는 40평. 평당가를 보게 되면 3,700만 원. 수준구가 엄청나게 싼것 같네요. 다음 봉산동 1 5 평당가로 보게 되면 지금 대지평수 50평에 평당 2,900만원. 다음 동산동 21억 평당가를 보게 되면 69평에 평당 3,000만원. 동인동 마찬가지 상세보기로 평당가를 보게 되면 3,400만원. 2 2억 평수는 64평. 누가 수송구가 비싸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이런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수송구에 차라리 사는 게멀쩡하게 싸게 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중구 완전동 61평, 평당 금액은 2,214억. 보통 2,200에서 2 5 0 0 정도가 기본 나와있는 매물들인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신축이 거의 없죠. 지금 보는 게다 이제 구축 개념으로 신축 위주로 제가 클릭을 했기 때문에 18년, 18년, 17년 제가 이거 연도는 중공연도라고 얘기 드렸죠. 그 신축이 거의 없습니다. 구축 위주로 거래가 되는 13년, 11년, 19년 그래 신축이 금액대가 2천만원중반대락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대부분이 구축 구축입니다. 구축들이 어 실제 13년, 12년 된 건물들이 평당가가 2,500 마찬가지 2009년, 2001년, 2011년 평당가를 보게 되면 은 2천만 지금 수정구에 나와있는 매물들을 보면 은 보통 구축들이 평당 1,600, 1,500짜리도 있어요 1,800짜리도 있고 근데 지금 남구, 달서구 할것 없이 지금 중구까지도 보게 되면 부축 건물들이 평균적으로 뭐 평당 1,800 나와있는 이런 매물도 있지만 은 아까 보셨다시피 뭐 2,300, 2 0 기본적으로 뭐수성구하고 비교했을 때수성구가 전혀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지금 매물이 이게 다입니다. 현재. 달수구나 남구나, 그리고 뭐수성구도부축으로 나와있는 매물들, 신축으로 나와있는 매물들이 보통 150개 이상이 나와있는데 지금 중국같은 경우는 동네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나와있는 매물이 현재 이게 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건 중국일 순으로 받는거고 최근 확인이나아니 매매가 높은 순으로 보게 된다면 최초에 받는 것처럼 110억 상세보기로 평당가로 4100만원입니다. 중국년도는 1998년도에 건축을 했고요 리모델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도가 보이죠.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대봉동 65억 평당가를 보게 되면 평당가는 3800만 물론 대도로변은 아닙니다 그리고 평수는 171평 일단은 평수도 평수지만 평당가를 보게 되면 그 매물이 비싸다 아님 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33억 대봉동 건축은 14년도에 건축했고요 실제 평당가는 3000만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4층 위주로 대부분 건축이 되어 있고, 뭐 조금 높다 하면 5층이고요. 아니면 뭐, 3층 건물도. 여기도 마찬가지, 남산동 2 3호 건축은 81년도. 경남가는 3,900만 원. 이게 왜 이런 식의 매물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 하면, 뭐, 우리가 재개발 보상을 받는 거는 평균적으로 재개발의 어떤 시세보다 좀더 받죠. 그런데 그 재개발 보상 받았는 금액으로 대부분 매물들을 내놓습니다. 그 바보 아니고서는 그 재개발 가격으로 누가 삽니까? 재개발은 말 그대로 재개발이 돼서 사실 금액이 상승해서 보상을 잘 받았는 건데, 이게 저도 뭐 이렇게 뭐 수시로 보지만은 옆에 재개발이 됐는데 그 옆에 나와 있는 건물들이 재개발 보상 가격으로 올려놨어요. 뭐, 이거 뭐, 누구 하나 뭐, 글리락 하는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매모를 내놓는 건지. 신축은 신축대로, 물론,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해서, 땅값이 상승해서, 아무래도 가격을 뭐, 높아진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구축들이 대도로변이 아닌데, 이면도로의 구축들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100억도, 80억도, 70억도, 이렇게 나오고, 평랑가라는, 4천만 원, 5천만 원. 지금 수중구의 대도로 변에 거래가 됐는 것들이 평균적으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가 거래가 되었고, 고문의 거리 위주의 거래되는 것들이 평당 8,9천에서 1억까지 거래가 되었는 것에 대비해서 지금 달서구나 서구, 남구, 서구는 빼더라도 남구 지금 달서구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사실 달서구, 남구가 더 비싸요. 재개발 보상금으로. 실제 매물이 나와있고 그리고 실제 거래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예전에는 구축을 사야 된다 했는데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신축을 사는 게더 저렴하지 않을까. 일단 뭐 오늘은 중구를 한번 봤는데요. 이제 서구 동구 북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